제가 지금 여기가 제 자리 아, 자리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지저분한 것 같긴 한데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이 색상에 지저분하대요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이모티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구톡 어? 카메라 어. 왜켜게요아저 요즘 약간 인타들만한다면 브이로그 <웃음> 여기 옆에 어. 좀더 붙어봐요 좀더 다들 붙어봐요 <웃음> 아 다들 도망가지 마! 예전에 <웃음> 보니까 축 먹었다고 단톡방에 자랑하던데? 뭐, 결별 봤어 <웃음> <웃음> <이모티콘 막, 망청, 웃음> 네. <웃음> 진짜 이모티콘 망치는거 이런 거짜고 싶었어 진짜 저런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들 수 아, 있어요? 웹디로서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지. <웃음> <웃음> 진짜 없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어 만들 수 있죠 만들, 만들면은 일단 우리 팀은 다 사는 거니까 근데 만들기 쉬워요 그거 쉽지 않을까 그냥 그거 그냥 캐릭터 이렇게 그려서 흑정냥 이런 거 그리고 <웃음> 아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다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웃음> <저 디자인은> 만들어주세요 <웃음> 네 꿀꿀 꿀, 꿀, 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가 생각해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흑정형 이모티콘 같은 거 있으면은 좀 저희 뭐 톡방이나 이런 데쓸수 있지 않을까? 만들면 쓸 거예요. 난 내가 쓰고 <웃음> 이게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 이게 응? 음? 아아 일단은 갔다 와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일단 다시봐요첫 번째로 음... 콘텐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아 됐다 지금 계속 정신이 없어서 지금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앉았는데 아 어, 어디 보자 이게 보니까 멈춰있는 건될것 같은데 서른 두개 만들어야 되네 저작권 및 윤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음. 여기에 뭐 검사모나 흑정량이나 이런 특정 어떻게 보면 검은사막에 브랜딩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 브랜딩 관련된 거는 아예 콜라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네. 아... 모형순이랑 흑정령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의견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 팀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가지고 자고로 회사에서의 업무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팀워크입니다. <웃음> 막상 하려니까 약간 아뭘 해야 될지 맞으신지? 잘 모르긴 하겠다. 대박 진짜 무구한테 저희 지금 PD님 한분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진짜 그렸어요. 대박이야. 근데 네. 일단은 일단 <웃음> 죄송한데 이게 무엇을 그린 건지 자 그럼 일단 서, 들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모형 스티커. <웃음> 이걸로 가자 대박 아니야? 아, 우리 나한테 아, 좀 술을 아, 드려야 아, 돼. <웃음> 진짜 어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쉽지가 않네. 응, 음, 어 아이디어? 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모아시스 리허설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빨리, 빨리,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짠! 여기가 저희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차라라. 짱이죠, 진짜. 나 때문에 못들어오는 우리 막내이 영수님 뭐하세요? 아저머 뭐, 리허설이요. 머릿속으로 아 무슨 얘기를 하지? 이모티콘은 잘 되고 있어요? <웃음> 잘 돼가요. 잘 돼요? 네. 아, 잠깐만.. 들리고잘 <웃음> 돼가요? 이모티콘 OBS에서 뭐, 나가는 거인사이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이게 그, 오늘따라 누나이 좀 바쁘네. 제가 사실 뭐 우리 영상 콘텐츠 계획이나 방송도 그렇고 뭐 CG 만들고 좀 이것저것 되게.. 어, 근데...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가 지금 아이 봐, 이렇다니까 내가 이래.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나인을 밀고 용타에왜이렇지 안녕하세요. 다메시프를 깨주시면 되고 이거 넘어간다고 이게 한번 넘어가면 되나요? <목소리> 다음 주요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제 리허설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이 <목소리> 옵티콘 시간 작업해야 돼요 진짜. 퇴근 시간인데요. 집에 갑시다. 나포 아, 안녕하세요. 화장안한게 너무.. <웃음> 아 이거 1모드 모형순이에요. 멀리서 봐야 돼. 어. 어제 막 리허설 준비랑 뭐랑 하나라고 회사에서 너무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 좀 작업을 집중해서 해봤어요. 시안을 한번 잡았는데 선생님들 한번 시안 확인해 주시렵니까? 검은사 모바일의 귀여운 우리 오목눈님팻이에요 반려동물이죠. 캐릭터가 좀 쪼깐하지만 자기 할 말은 또 꼬장꼬장하게 하는 그런 반전 포인트를 어,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대 명검 시리즈 아시나요? 전기 점검, 연장 점검, 긴급 점검, 임시 점검 이게 임시라서 꽃을 들고 있는 거야. 이걸 먼저 보낸 다음에 이 상황에 맞게 보내는 거지. 축 떴을 때 허, 좋은 템이 뜨셨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지 게임 좋아하세요? 이런 거좀 약간 입덕시킬 때? 그리고 이런 거는 좀유비 분들이 쓰기 좋은 <웃음> <웃음> 약간 오목눈인데 애기 오목눈인 거지 그래서 아직 이런 검정 날개나 깃털이 없이 이렇게 솜덩어리에 다리만 붙어있는 거죠 뉴비예요 이래서 GM 배우 같아요 맨날 어 영수님 모르시면 뭔지 물어보세요 하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런다? 그것도 몰라 <웃음> 근데 이런 거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쓸만한 거 위주로 좀 만들어봤고 좀더 아이디어 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은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검은사마 모바일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검은사마 모바일 유저들이 보면 나는 약간 이스터 에그처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 주시오. 십 아니 별로면 별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 혼자 쓰지 못. 뭐. 네 오늘도 저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응. 많이, 응. 많이 부탁드릴게요. 응. 이걸 내 자리에서 하는 날이 많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저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네? 아이세요요네아이디요좀주세요아이디세요주세요저세요안녕세요 네? 네. 이모티콘 아이디어 좀주세요 어.. 보상? 에이. 보상 같은 거 어때요? 보상 <웃음> 예를 들면 <웃음> 보상 실하냐, 뭐 이런 거? <웃음> 잠깐만 CM 이런 얘기해도 돼요? <웃음> 나 그냥 얘기해봐. 이따 내가 따로 따를 데가 따를게. 강하게 네, 말씀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업데이트 실하냐, 아니 <웃음> 보상 보상 이게 다냐. <웃음> 아유. 그래서 생각 좀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웃음> 해봤어요. <웃음> 생각 <좀> 해봤어요? <웃음> 네? 그냥 가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